네, 예, 아, 예, 어... 가게 라이 브 방주 쌀. 자, 우리 햇살 가게에서 주로 파는 그 상품 소개 예, 영상입니다. 자, 보통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백진주 쌀, 아 그리고 수양미, 그리고 찰리산 미호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요. 아, 왜 그게 많이 나가냐? 고급 쌀이고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고 밥 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쌀을 그 음, 음, 사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백진주 쌀 수양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어, 충분해요 예, 그렇게 되시고 이게 고급 쌀이니까 이 어, 하시면 되고 혹시나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밑에 보시는 것처럼 차련미 같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련미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찰진거 좋아하시면은 백진쌀 그 일반 고솔고들 하면서 고수, 아, 고수하고 아, 고들고들 이게 잘 어우러진 쌀 원하시면 수양미 예, 구매하시면 돼요 생산자 직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니까 지금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쌀가게 아, 상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음, 오늘 식전 시작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날도 춥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어, 여러분들하고 옛날 읽었던 시 같이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거 어, 시 읽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웃음> 아, 왜 그러지? 저는 조금... 음, 그러곤 있어요. 아, 어, 대맘이죠? 제 재방송인데. 제 <웃음> 그렇죠 행복이라는 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행복. 아, 요거는 이제 유치아님의 옛날의 시입니다. 아, 옛날에 읽었던 여러분들 예전, 예전, 예전에 읽어봤던 그런 시를 여러분들한테 아 읽려, 읽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읽었던 이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때 그 느낌과 지금의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 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천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속한 얼굴로 와선 홍총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어, 또는 어, 전보지를 받고 어,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희달리고 나부 끼여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는 유치환님의 시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뭐 이럴 때아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죠 아 그럴 때그 충만한 그 감성이 막 있었을 때이 시를 딱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아 설레인 마음 내 마음 어떻게 아둘때 없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들 우리 아이 식구를 약간 응용해 가지고 편지 쓰고 막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어, 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해야 되느라, 이런 많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보다 더 낫다라는 아, 그 식구도 마음에 들고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젊었을 때는 이제 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이 식구가 약간 대입이 됐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대입이 되냐, 우리 자녀분들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 가족들 이루면서 자녀분들 키우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 내가 직접, 어, 사람을 주는, 베푸는 게 오히려 더행복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아, 사랑의 감정 행복의 감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이동한다는 것을, 어, 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좀더 이렇게 좁은 사랑에서 좀더 넓은 사랑으로 변했다. 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 행복이란 시를,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집밥, 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행,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송청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휘달리고 나부 기어 더욱 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염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나라는 이제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시 어, 계속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 우리 가족들한테, 어, 아, 베푸는 이 사랑이, 아, 정말, 아, 내가 받는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아,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 음면 중에 사람이 크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을 막 계산해 보죠 근데 어, 우리 가족끼리 서로 챙기는 것은 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주는게 더어 플러스다 아, 라는 사랑의 크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 행복한 집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행복한 집밥 할때 어떤 밥을 하면 좋을까 아 바로 저, 요 수양미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아, 강력 추천했죠 제가 어, 위에 들고 있는게 뭐죠 백진주쌀 수양미 쌀입니다 어, 백인주 쌀과 수양미 쌀이 쌀이 가장 맛있는 쌀이다. 아, 제일 많이 추천드린다.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저아밀로스 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아밀로스 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고 아, 음식과 아, 기름진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수양미 같은 경우는 고들고들하면서 구수하면서 찰짐이잘 어우러져 있어요.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바로 그 쌀이에요, <웃음> 여러분들. 아, 요리사분들이 왜 좋아할까? 저가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아저 어, 같은 경우는 그 기분에 따라서 물을 좀더 넣고 덜 넣고 이런식으로 해서 꼬들밥으로해서 먹기도 하고 약간 찰지게 먹기도 하고 그냥 보통은 이제 잘 맞춰서 먹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한 먹는데 어기분에 따라 서 이렇게 약간 이제 잘 조절이 된다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아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쌀들은 어떻길래 어요쌀 같은 경우는 너무 찰지도 않고 너무 고들고들 하지 않고 밸런스가 딱 맞는 그아밀로스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 백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찰지죠 어 그래서 소화가 더잘 됩니다 아, 그런 특징 때문에 백진주 드시는 분들은 백진주만 드세요 그런데 야, 밸런스가 잘 맞는 균형이 잘 잡힌 이 수양미 찾으신 분들은 수양미만 찾으십니다 완전히 그 짬뽕과 짜장면 이런 느낌일까요?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은 짜장면만 먹죠. 그런데 짬뽕 좋아하시는 분은 짬뽕만 먹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다가 아나단는 이제 그 짜장면도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수양미 드시면 되고 어떤 백전지 바꿔 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수양미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양미 어, 수양미는 이제 그 굉장히 기름진 음식과 잘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구수하고 고들고들하고 탈집이잘 어우러져 있다.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기름진 요요렇게 요리를 해서 뭐 드시는 것도 어, 맛있어요. 여러분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많이 해 드셔 보셨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아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어, 마늘 향을 입혀가지고 어 이제 면을 이렇게 그 올리브유에 이렇게 데쳐서 먹는 건데. 아 여러분들 그 파스타 대신에 이 수양미로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아 그리고 그 담백합니다 그 담백한 뭐 맛을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쌀로 이 수양미 쌀로 한번 해보시라 지왜 그렇죠 이제 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서 고급 식당에서도 이 수양미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왜 이런 쌀을 저 아밀루스 쌀을 쓰느냐 바로 여러분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다 소화가 잘 된다 왜 소화가 잘 되냐 아저 아밀루스 쌀이어서 그래요 자 우리 수양미 수양미는 요 4kg짜리도 있습니다 4kg짜리도 있어요. 아, 4kg짜리는 부피도 작고, 지퍼팩으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해서, 아, 난 조금 10kg짜리 이거 옮겨 담고, 막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편리한 게 좋아, 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어, 어, 어, 집에 어르신들한테 효도쌀로 해서 많이 선물해 주시는데, 10kg짜리도 많이 선물해 주시죠, 보통은. 근데, 아, 10kg짜리보다 아, 부피가 더 작고, 이제 옮기기 편하고, 이런 걸로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신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따로 멀리 살잖아요. 어, 우리 자녀분들 따로 멀리 살려고 살, 살고 있을 때 어, 수양미 4kg짜리 하나 딱 보내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 딱 보내주고 나서. 얘야 yeah, 내가 너한테 어, 쌀 4kg짜리 보냈으니까 아주 맛있는 고급 사이다 밥잘 챙겨 먹으라 알았지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아들이 딸이 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 이런 거 없이 그냥 전화로 예잘먹어라잘챙겨라 집밥 먹고 맨날 삼지 말고 이렇게 면 하면 잔소리로 듣겠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잘 아, 여는 방법은 챙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챙겨주면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어, 전화 통화하고 잘 챙기고 안부도 어, 좀 소식도 받고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우리 자식들! 챙길 때요 4kg짜리 하나, 우리 부모님 4kg짜리는 두 개, 아시죠? 자, 수양미,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 수양미, 어, 시래기로도, 시래기 두부 솥밥 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제 김장 끝나고 이렇게 시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시래기 잘 말려서 겨울 내내 예전에 많이 드셨죠? 지금도 많이 드시죠? 근데 요즘에는 뭐 1년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는 게이 시래기입니다. 하도 물류가 발전하고 저장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시래기있지만 아 옛날에는 겨울에만 먹었죠. 굳이 겨울 지나고 나서 먹을 필요가 없었었는데 아이 추억의 음식이 아 어쨌든 겨울이 제철이니까 이 겨울은 시래기 두부 솥밥을 한번 해드셔 보시 바랍니다. 아, 시래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 식이 식이섬유도 많고. 어, 그리고 또 어, 아, 무기질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겨울철 부족한 영양분을 잘 채워 줬었죠. 아, 그리고 음, 식이섬유가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되는 이 수양미 저아밀루쌀로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아, 수양미 이쌀로 이렇게 시래기 두우솥 밥을 꼭 해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골에서 자란 저는 어, 시래기만 생각하면 어렸을 때그 추억의 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래기 겨울에 천마에다 밑에 이렇게 시래기 잘 말려서 어, 보관하던 그게 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게 생각 많이 나시죠? 아, 그런 풍경이 구수한 향으로 해서 이 두부솥밥으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 시래기 두부솥밥 지금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쌀로요? 수양미로요. 아, 수양미 아 이렇게 구수하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수양미 4키로 짜리는 지퍼팩으로도 포양이 되었다 아,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 수양미 이사를 보면 항상 그이 아비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아비 여러분들도 이시 아비라는 시 많이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이 아비라는 시는요 어 어, 오봉홍 님의 시입니다. 어, 이 오봉홍 님의 이 시는요. 어, 아주 예전 시예요 <웃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때쯤에 시가 감성, 감수성이 풍부했을 때, 그때 이 오봉홍 님의 시를 읽어보셨을 법 합니다. 아, 어, 제가 한번 읽어보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아비, 어, 연탄 장수 울 아비, 국화빵 한 무더기 가슴에 품고 행여 시골까 봐. 월산동 까치고개 숨차게 넘었나니, 어린 자식 생각나, 걷고 뛰고 넘었나니. 오늘은 내가 30년 전 우라비 되어 햄버거, 달랑 하나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어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아라는 아비라, 아비라는 시입니다. 오봉옥 님의 시죠. 어, 옛날 이 시각, 음, 그 아버님의 그 애완, 그 퇴근하고 나서 딱 들어왔을 때, 그 느낌, 가족을 챙기는 그 느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금처럼 배달이 막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뭔가를 사서 갖다주는 이런 모습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겨울날 특히 빨리 식어버리는 이럴 때 치킨 사가지고 집에 얼른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은 하나 둘씩 있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퇴근하면서 들어올 때 항상 전화가 오죠 아빠 나뭐 먹고 싶어 여보 나뭐 먹고 싶어 이러면은 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갖고 와야 되는게 정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이오붓탄아그 가족의 에, 향수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부모의 에, 마음이 잘 그려진 시죠.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걸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게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을 한번더 느껴지게 하는 에, 그 시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집 밥을 하면서 이 옛날에 내가 했던 이반 먹었던 이반찬을 내가 이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남편한테, 아니면 우리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챙겨줄 때, 아, 옛날에 그 향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 어, 대대로 이렇게 가족의 그 행복과 사랑과 이런 게. 대물림이 되는 게 바로 이 집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집밥만 생각하면 이 아비라는 시가 계속 떠오르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 염탄장수 울아비 북합방 한무더기 가슴에 품고 행여 식을까봐 월산동 까치고개 숨차게 넘었나니 어린 자식 생각나 걷고 뛰고 넘었나니 오늘은 내가 30년 전 울아비 되어 햄버거 하나 달랑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어이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네, 오봉욱님의 아비라는 시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이 결혼하고 애 키우고 가정 이루고 이렇게 또 손주 낳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느껴지죠? 옛날에 부모님이 했던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아, 이거 느껴지죠? 자, 여러분, 어, 행복, 사랑을 느끼는 어, 이런 어, 집에서의 그 문화 이런 게 계속 대물리되는 다시 새겨지는 이 모습의 시를 보면서 아, 집밥이 굉장히 소중하거나 아, 집에서 하는 같이 행동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굉장히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집밥 어, 그, 가족끼리 한, 여러 가지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이, 예, 의미있게 많이 하는 것들이 밥이죠.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빠라, 밥, 빠라, 빠라, 빠라, 바라 네. 예, 맛있는 밥, 집밥입니다. 여러분들, 예, 수양미 4kg짜리, 10kg짜리 이걸로 행복한 집밥 꼭 하시고요. 예, 맛있는 쌀,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 수양미는, 요것만 예, 딱살 수도 있고요. 수양미랑, 요, 찰그 차량미도 같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 같이 합포장으로 해서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합니다. 아, 따로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좀더 저렴해요. 같이 가니까. 아 당연하죠 같이 가니까 아, 여러분들 카풀 왜 합니까 같이 가면 더 어, 편하니까 더 저렴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카풀 마찬가지예요 택배도 같이 가면 더 저렴합니다 자 수양미랑 찰진 저차렴 미입니다 아, 수양미는 굉장히 고들고들하고 찰지면서 어, 구수함이 잘 어우러져 있는 아주 요리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저도 사랑하는 이 쌀입니다 아, 거기다 건강을 더하세요 아, 차렴미 아, 부드러운 차렴미 아, 일반 현미보다 더 부드러운. 그래서 따로 분리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밥을 하면 됩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 일반 현미보다 이 차련미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어, 차련미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식단 조절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걸 굳이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합포장으로 되는걸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하다 어, 저는 다이어트하고 어, 운동하고 할때이 차련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 어,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해야지, 그, 음, 운동 기록이라든가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오, 몸에 있는 노폐물 을 쫙쫙 빼려면 이 식이섬유가 많은 이 차련미를 어, 많이 구매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세가지 호르몬 세가지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파민 하나는 어, 엔돌핀 하나는 세로토닌 이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머리에서 나오고요 세로토닌은 장에서 나옵니다 이 장이 튼튼하고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계속 줘야지 어, 우리 장이 튼튼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찹쌀 현미 같이 구매하시면 이 식이섬유를 그대로 이 장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드시죠? 유산균들이 장에서 잘 뛰어놀 수 있다 여러분들 유산균만 드시면 안 돼요 유산균뿐만 아니라 이 차렷미도 같이 해서 드셔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시죠 차렷미 같이 합포장된 것을 지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맛있는 쌀. 자 그리고 수양미랑 찹쌀이랑 같이 합포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쌍미랑 이 찹쌀 찹쌀은 굉장히 챙겨주는 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찹쌀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잘 챙겨주는 거나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같이 겨울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뭐 이럴 때 아프고 그럴 때 아이고 아이고 할때잘 챙겨주는 사람이 이, 어, 죽으로 이렇게 찹쌀로 죽을 써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아, 아이가 시험 보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돼요 이럴 때 찹쌀을 밥을 할때좀더 많이 넣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찹쌀을 꼭 사겠죠. 아, 이 찹쌀 지금 같이 합포장으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아, 지금 어서 찹쌀 아, 수양미 같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맛있는 수양미 찹쌀 지금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프장이 더 저렴해서 제가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놓은거예요자 요런 쌀들 음, 너무 좋습니다. 아, 자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어, 내일도 행복하시고 어, 모레도 행복하시고 쭉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햇살 가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